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템플릿 디자인 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파워포인트 디자인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예쁜 표지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만 입력하면 만들 수 있는 이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뒤에 들어가는 약간의 색상들을 활용하면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디자인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을 어디에서 얻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와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인상이 굉장히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곤 하는데요 저는 Get Image b a 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라는 탭입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다양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템플릿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디자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쁜 표지 같은 것들이 보이죠 사실 여기 있는 이런 표지 같은 것들은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것 자체를 이미지로 바꿔서 파워포인트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현재까지는 전문가 추천 ppt 템플릿 즉 이지쌤 전용 ppt 템플릿 요금제가 지금 현재 이벤트로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기 는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나하나씩 10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자 저는 지금 그 10가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리고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볼수 있고요 여기는 pptx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편집 사용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것을 띄워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들은 일단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 제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제목 글꼴을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얇은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이트 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 그림자 효과를 살짝만 주면 조금 더잘 보이게 되겠죠 짠 완성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pt 파일 중에서 표지를 활용해서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만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현재 여기 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좋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 내에서 실제로 구현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색상과 그리고 이런 도형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쭉 봤을 때마음에 드는 표지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셔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것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런 틀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틀을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개체들을 전부 다 복사해 줄게요 컨트롤 C 자 그리고 여기에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Ctrl V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런 템플릿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을 활용해 보고 싶은데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들어가서 여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렀더니 색상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표지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과 비슷한 색상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이 중지점 두 개는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설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색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시는 그분이 직접 추출해놓은 이런 색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상들만 활용해도 PPT 그라데이션 만들기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한번 눌러줘서 방향을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X를 누르면 그라데이션이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어? 그런데 위에 글이안 보이네요 보이게 만들면 되죠 자 여기에서 흰색상으로 바꿔주고요 아래쪽도 흰색상 그리고 위에 있는 이선 도형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바꿔주면 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 뒤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도 다 어느 정도 색상이 추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모양 같은 것들도 어 나는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Get 이미지 뱅크 사이트에서 파워포인트 템플릿 요금제를 활용하실 때팁첫 번째 표지 위주로 다운로드 받는다 두 번째, 내용은 한개 정도만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나중에 꼭 활용하자 이세 가지만 유의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유용한 강의로 찾아올게요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